네, 오늘은 시상하부 신경 뇌하수체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입니다 즉 뇌분비 호르몬 이거 공부할 때 시상하부 뇌하수체 빼고는 어떻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뇌하수체는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잖아요 이렇게 뇌하수체 전엽에서도 호르몬 분비하고 후엽에서도 호르몬 분비되는 거 아시죠 이미 근데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따라서 그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 혈관에 분비하는거죠 호르몬이니까 그러면 혈관을 따라서 뇌하수체 전협에게 전달이 됩니다 신호가 전달되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호르몬을 생성해요 그래갖고 그 호르몬을 또 분비하네 어디다가 분비하죠 표적기관에 분비하겠죠 표적기관 여기서 말씀드리는 표적기관은 셈이에요 선 즉,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기관을샘 혹은 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랜드라고 하죠, 그랜드. 그러면 또 호르몬 분비하죠.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그쵸. 아, 요런 거구나. 요런 걸 뭐라고 했었어요? 축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 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AP, A축. AP가 A, 왜 나와? HP, G축. 네, 이렇게거꾸로 제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들이 이렇게 가끔 반대로 있는 데네. 진짠가 보다. HPT축 이렇게 이제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던 대표적인 축이에요 이게 후엽에서도 호르몬 분비합니다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옥시토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옥시토신 그 다음에 항인효호르몬 항인효호르몬 요거 있었어요 얘들을 분비하는데 얘들은 왜 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요 어떤 방식이냐면 시상압에서 호르몬을 생성해요 신경을 따라서 혈관에 분비하는게 아니라 요렇게 그 신경말단이 뇌하체체 후엽에 이렇게 미쳐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보관해 놨다가 그호르몬을 그냥 분비해요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반응이 일어나는거예요 요렇게 반응이 아 그래서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는구나 라는거죠 아 요거 제가 140회 때다 말씀드렸고 140회 이후부터 쭉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토막강의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기 좀 어려우셨을텐데 조금 투자해서 보세요 <웃음> 속 보인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분비 물질 아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다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내분비 물질 반응 유발한다는 거에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